아, 음, 고린도 전서, 고린도 전도 세 번째, 갈리오 총독에게 재판받는 바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음. 2차 전도여행 중에서 일어난 일이죠.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자리로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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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바울이 고른도에서 전도 활동을 할때마게도냐라고 갔던 신라와 디모데가 합류를 하게 되어 힘을 얻고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붙잡혀서 힘있게 증거한 내용 을 받고 또, 유대인들의 대적과 회방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친 교훈처럼 옷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방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증거한 것, 그래서 믿는 자들이 생긴 것, 그리고 바울이 잠시 이전에 그 복음 전도시에 겪었던 일들을 추억하며 힘들어할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함께 아심에 약속을 하신 것과 그에 대한 이유로 그곳 고린도에 주님의 백성들이 많다는 보장을 들었는데 그것을 힘입어서 고린도에 1년 6개월간 있으면서 복음을 전파한 내용들에 대해 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바울이 그곳 고린도에서 활동하면서 주님과 아, 주님의 그 함께 하심의 약속대로 환란이나 박해 등의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보호를 받게 되는 면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실 속에서 세상의 역사는 항상 주님의 구속사 아래 통제되며 종속되어 움직인다 하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세상의 역사가들은 이에 대해 찬성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높으신 지혜에 의하여 주님의 백성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도 당신의 작정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다 우연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저자 누가도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역사적인 사건을 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이런 일을 보면서 과연 환란 가운데서라도 흔들림이 없이 주님의 약속을 대망하며 믿음의 행보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이제 구속사라고 하는 특별한 케이스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걸 보편화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주님이 이적을 통해서 제자들을 보호하시기도 하시고 했기 때문에 뭐 이런 일이 항상 있어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주님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보장을 해줬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또 특별히 허락이 된 건데 또 이런 일을 주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해 가신다고 할때 이적적인 일로만이 아니라 일반 섬리 가운데에서도 이런 일을 이루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죠 이제 거기에 쓰임 받는 사람들의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제 교훈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항상 주님의 의정만을 바라고 살아갈 수는 없죠. 우리가 병들면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서 이제 주님을 의뢰하고 치료를 받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또 새롭게 건강을 얻어서 나아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이적이 있어야 된다. 뭐 기적이 있어야 된다. 그꼭 필요할 때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꼭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없을 때 시험에 듭니다. 없을 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섭리, 일반 섭리 속에서 주님의 뜻을, 주님이 이제, 그, 뭐 병원에 가서도 병이 안낫고 죽을 수도 있죠. 신자들이. 그렇다고 해서 신자들이 불평합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의, 주님이 빨리 데려가시려고, 이제 일반 병, 섭리도 이제 겪지 않게, 저, 저, 그런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고 데려가실 수 있죠. 이건 하나님의 그, 그 주권에 있는 것인데, 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제가 말씀드렸는데, 중국의 그, OPC 임신 후에 허순건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참, 공산주의 박해 때문에 모태똥 시대로 돌아간 것 같다고, 이렇게. 근데, 그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에 개의치 않고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또 한쪽으로는, 교회가 폐쇄되고 계속 감시당하고 박해를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쪽에서는 어또 교회 청빙도 있고 어또 교회 교회가 부흥이 돼서 또 분립이 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는 거죠. 이게 참 대단한 거죠. 여기 와서 자유를 맛보았으면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 별로 없을 건데 그래서 믿음으로 또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일들을 순조롭게 해나가는 거예요. 것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자꾸 확장이 되고 완성으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나라 초대교회 선교사들이 와서 미국에서 얼마든지 풍요롭게 부요하게살수 있었지만 다 포기하고 조, 조선의 영혼을 사랑해서 여기 와서 목숨 바쳐서 헌신했잖아요 주님의 다 보호를 못 받고 일찍 주님이 그 데려가신 선교사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 좋은 일이 있어야지 내가 주의일 한다 그런 생각은 아예 아예 예 접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이제 고난이 영광이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고난 속에서 자기 할 일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고난이 무슨, 징계나, 뭐, 형벌로만 여겨지면, 이제, 이제 짜부러드는 거죠. 예. 진짜 할 일은 못하고. 이제, 갈리오에 대해서부터 먼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하려 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는 이제 고향이 골도, 골도바, 이게 이제 원래 이제 에스파냐, 지금 스페인이죠. 스페인의 그 중남서부, 중, 남중서부라고 해야 되나? 남쪽, 남, 그러니까, 서남쪽인데, 완전히 서남쪽 끝이 아니고, 그 중간에 있어요. 거기 코르도바라고 하는 지역인데, 세비아라고 하는 도, 큰 도시가 있고, 이제 고, 그, 거기 내려가기 전에 이 코르도바라고 하는 그 도시에, 그, 그러니까 고향인 사람이에요. 갈리오의 전체 이름은 루시우스 주니우스 안네우스 갈리오입니다. 그는 황제를 가르친 수사학자 세네카의 그 아들이었고, 네로의 선생으로 유명한 세네카와는 형제였다고 합니다. 아마 아버지 이름을 따가지고 또 이렇게 아들의 이름도 취하긴 했는가 봐요. 그는 그의 아버지와 같은 수사학자인 갈리오의 그 양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원래 이름이 마르쿠스 안네우스 노바투스였는데, 루시우스 주니우스 안네우스 갈리오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가 주, 주후 52년에서 53년 내에 아가야 총독으로 있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황제, 이제 그가 황제, 글라우디오의 그 친구였는데,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은 고린도의 델피신전에 조각된 황제의 편지 중에 그렇게 그런 것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런 친구라는, 황제와 친구라는 배경에서 아가의 총독이 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은 누가의 기록에 오류가 없다 하는 것들을 또 한편으로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도와 학파 철학자인 그의 형 세네카가 쓴 글을 보면 갈리오는 그렇게 나쁜 인물이 아니, 아닌 것으로 어, 나타납니다. 사랑스럽고 호감이 가는 신사적인 인물로 묘사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그는 유대인들의 재판 요구에 대해 묵살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의 그 종교, 종교적인 무관심 때문에 그렇게 한건 아니고 별 문제가 없는 기독교의 문제에 대해 일반 양심으로도 나쁘게 보지 않아서 이제 묵인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라틴어 사본인 서방 본문에 보면 갈리오는 보지 않는 척 했다고 쓰는데 갈리오의 그런 성향을 고려해서 그렇게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갈리오는 빌라도와는 아주 대조되는 인물이죠 빌라도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내준 빌라도 그 얼마든지 그 주권으로 그의 공권력으로 그 예수님을 그 보호할 수도 있었는데 뭐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오히려 유대인들의 그 여론이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내주는 일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것이 순리대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하나님의 뜻이어서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일은 됐지만 저는 악한 도구가 된거죠. 악한 도구가 됐으니까 저는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인거죠. 어떻게 보면. 아무튼 알고 그랬든지 모르고 그랬든지 그는 갈리오는 그 기독교를 대적하는 자들의 항의에 대해 무시한 것은 참 잘한 것이고 배우의 높이 대신 주님의 주장이 그의 양심을 자극했을 것인데, 갈리오는 그것에 대해 양심적으로도 거부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라도, 예수를 알기 전에라도, 그 양심이, 그 야, 양심에 따라서 살면, 일반적으로 이제 은총을 받게 되는데, 그, 뭐, 모른다고 뭐, 뭐, 함부로 하잖아요. 어린애들이라, 애들이라고, 어린애들이 뭘 압니까? 엘리사에 대해서 막 대머리라고 막 조롱해가지고, 그 심판을 받아 죽, 죽잖아요. 이게, 이게 잘 모르는 상황에도 그렇게 못되게 하는 거는 참, 에 그 심판을 자초하는 겁니다. 잘잘 잘 모르니까 뭐 그냥 내버려 두지 주께서 은혜를 주시면 다 변화되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 잘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몰라, 모르고 짓는 죄가, 뭐 죄가 없나요? 죄가 있는 거죠. 알고 짓는 죄보다는 뭐 죄가 약하겠지만 아무튼 모르고 짓는 죄조차도 내가 몰랐을 때뭐 죄진 걸 가지고 회개할 거 있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교회를 회방하고, 교회를 대정하고, 그 철저히 회개해야, 예. 응.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취해가야 될 존재가, 오히려 딴지를 걸고, 그 그렇게, 그렇게 했으면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응. 아무튼, 주님이 이제, 어, 이따가도 나오지만, 바울을 보호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바울이 이제 또 거기서 갈등을 겪고 괴로워할 때,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 재판 속에서 보호를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갈리오가 아가야 새 총독으로 있었을 때, 이제 유대인들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는 바울을 대적하여 고소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새롭게 온 자에 대해 한번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입지를 세우고 또 기독교의 확산, 확산 방지에 어떤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정치적인 생각에서 했을 것인데 어쨌든 복음에 대한 저들의 악의를 그렇게 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붙잡아 재판 자리로 끌고 와서 모함하여 그들의 조상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소한 것 같이 갈리오에게 고소를 하며 종교 재판을 요구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누차 생각해 본 것이지만 유대인들은 그릇된 선민 의식이 있었고 자신들의 잘못된 율법관으로 모세를 중시하며 구속사 안에서 하나의 그림자이고 예표적이며 상 모형적이고 예언적이며 상징적인 것들인 성전과 예루살렘 등을 과도하게 높이며 그것 자체에 매여있는 그런,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그에 따른 구원에 대해 인간적이고 정치적으로 생각하여 늘 그런 육신적인 관점으로 보며 그리고 행위로서 그것의 성취를 바라보는 가운데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그 목표를 추구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제사제도나 또 성막, 성전의 그 형식이라는 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토께서 오셔서 하실 일을 다 예언적으로 상징적으로 어, 보여줬던 건데 저들은 자신들이 그걸 마치 잘 지켜서 하나님께 그 아부와 하나님께 충성하는 걸로 생각하고 그걸로 복을 받아서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우뚝 쓰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죠. 주님의 복을 받아서 제사장 나라로서 지금 쓰임을 받고 그 일에 영광을 생각 그 일에 영광됨을 생각하고 거기에 헌신해야 되는데 이제 늘 자기 안에 갇히고 자기 행위를 더 높이는 주님을 실질적으로 그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이래요 항상 주님을 진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높은 데 놉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하대하고 함부로 해버려. 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괴롭, 괴롭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일을. 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부로 하고, 이게 주님을 제대로 못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항상 그렇습니다. 바벨론 유수 이후부터 그들의 멸망이 되는 주 70년에 이르기까지 저는 그런 왜곡된 사상을 더욱 쌓아왔으며 그로부터 약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은 그런 터위에서 그 나라를 유지하고 그 나라의 완전한 정치적인 회복을 꿈을 꾸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라 구속사 안에서 이스라엘나라의 본질이 뭔지 그들이 궁극적으로 소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모세 율법이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지 즉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며 의를 행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에 대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모든 성물들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메시아와 메시아 왕국에 대해 바울이 그리도의 복음을 통해 밝힐 때, 저들은 견디지, 그, 에, 그, 못했습니다. 잘못된 관점이 있어서, 에, 이렇게, 그, 그들의 근간을 흔드는 메시지가 나오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메시아를 못 박은 메시아의 사람들을 박해한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주님의 뜻에 부복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악랄하게 대적하는 그런 태도를 보인 거죠. 이후에도 그 사도행전 23장이나 24장에 보면 바울이 메시아의 만인의 구주 되심과 하나 되심, 하나님 되심 그 성전의 실체로서의 예수님 그리고 장로들의 유전인 사람의 계명의 허구성 등을 제시하니까 저들이 마음으로 시기와 악독이 가득해서 기독교를 연병이라고 아주 논죄야또 이단이라고까지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을 말하는 자에 대해서는 출교는 물론이고 아주 죽이기로 작정한다. 그리고 작정해서 덤빈 것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을 안 먹겠다. 사도행전 23장 12절로 14절을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그 시기와 분쟁 아주 툭이 아주 이런 것이 부글부글 끌어오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못견견요 못 음. 기독교 사상을 전파하는 자에게 살려 둘수 없는 자라 하면서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 그렇게 다짐까지 합니다. 이를 가는 거죠. 속으로. 네. 은혜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힘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좀 힘이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되면 그때는 그 힘을 빙자해 가지고 또 다른 힘 있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만일 저들이 조금이라도 주의해서 자신의 죄인 됨을 알고 구약 율법의 가르침을 살펴보고 주님의 율법의 완성에 대한 가르침에 관심을 가지고 보았다면 그리고 그와 연장손상에 있는 바울의 복음전도 강설에 대한 소문을 좀 귀담아 들었다면 자신들의 불의와 악독함과 교만에 대해 알고 회개할 것인데 저들은 아예 벽창호처럼 그럴 때는 인간적 사주에 매여서 그 완악함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속에 그냥 꼬부라진 것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걸, 그걸 가지고 끝까지 기회만 엿보는 거죠. 기회만 되면 내가 허문다 음. 그러니까 그동안 쌓은 악에서 계속 악을 결실하는 태, 태도를 견지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선동하고 법을 악용해서 자신들의 소기와 목적을 그 성취하려는 그런 악한 태도를 보이는. 이런 사람은 그리도를 절대 드러내질 않아요. 그리도를 드러내야 될 때에서 꼭 자기를 드러냅니다. 자기를 드러내면.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면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고 자기가 괜찮다고 여기면 그건 이미 이제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을 홀대하고 주님을 하대하는 겁니다. 예. 주님이 그, 그 죄인을 위해서 와서 돌아가셨는데 그걸 깡그리 무시하는 거잖아요. 은근히 무시하고 음. 그래 바울에 대해 비유대교로서 그 질서를 파괴하는 자라 이렇게 모함을 하며 그를 데려다가 재판자리에 세워 갈리오 앞에 고소하며 그에게 복수하기 위한 공세를 늦추지 않습니다.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한다는 그릇된 모함을 하여 그렇게 바울을 공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적용을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신들을 살펴야 되는데, 자기는 의로우니까 그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죄목을 달아서 해치우려고 율법의 본의와 목표를 가르치는 바울에 대해 그렇게 모함을 해서 해코지를 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시장에 있는 재판자리로 끌고 와서 그와 같은 행태를 보인 것입니다. 자신들이 도리어 그런 위치에서 율법을 곡해하고 그릇되게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하면서 바르게 전파하는 바울에 대해 그렇게 악의적인 판단과 불리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심서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토를 아는 것은요, 은혜 가운데 알아야죠. 그래야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그, 믿음으로 받을 수 있죠. 그리토를 아는 거를, 그, 정보로 이용하면 꼭 자기를 높입니다. 음. 자기를 세우려고 해요. 언제 무슨 말을 해도 꼭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높이려고 합니다. 항상. 음. 유대인들의 그 태도가 그렇죠. 유대인들의 그런 요구를 묵사라는 갈리오. 유대인들이 이런 불이한 요구를 하여 바울이 입을 열어 말하를할때 총독 갈리오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갈리오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부터 1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강하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나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갈리오가 보는 입장에서 법정에서는 불리하게 남을 해친 사건이나 불량한 행동을 일으킨 것에 대해 처리하는 것인데 단순히 믿는 문제 안에서의 언어와 명칭과 법에 대한 트러블에 대해서는 자신이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언어라는 것은 종교상의 그 교리를 가리키는 것이고 명칭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법은 물론 율법에 대한 거죠. 다시 말하자면 갈리오는 일반적으로 아주 명석한 판단을 한 것입니다. 로마법에는 그런 민족 내부의 종교 문제에 대한 답을 내릴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그렇다면 당사자들끼리 그것을 처리해야 할 것인가 하는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바울의 변론을 더 들어볼 필요도 없다 생각한 것이고 재판 자체도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기각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 자리에서 그들을 쫓아 냈습니다. 고그 아들을 시켜서 재판 자리에서 그렇게 내어 보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갈리오의 이런 태도는 빌라도의 태도와 아주 대조가 됩니다. 빌라도는 죄 없으신 예수에 대해 죄를 찾아 논죄하려고 시도했으나 갈리오는 자신이 보기에 크게 문제가 되지도 않는 바울에 대한 고소에 대해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여론에 휩싸이지도 않고 일반적으로라도 아주 적법하게 처리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강요 공부를 할때보아서 알지만 권능의 국가의 국법이라는 것은 결국 은혜의 왕국을 보호하고 그 완성에 이르도록 하는데 그 존립 이유가 있다. 세상법은 하나님의 법을 세우기 위한 법이다. 그러니까 갈리오는 그에 대해 알았을 리가 없겠지만 일반 국가의 지도자로서 양심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대해 모른 척하지 아니하고 순종해서 적법하고 단호하고 신속하게 그 문제를 처리하려고 한 것은 잘한 것이 된 것입니다. 저가 뭐 아직 믿는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뭐 믿는 믿고 믿지 않는 걸로 따지면 그도 악인이지만. 그래도 이제 그, 그 권능의 왕국의 그 정, 정치 지도자로서 은혜의 왕국이 전진하는데 회방하지 않. 자기가 다 몰라도 회방하지 않고 적법하게 처리했다. 그건 잘한 거죠. 갈리오는 주의 은혜로 영안이 열려서 뚜렷하게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안목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의 선동에 위기감을 느껴 이전의 빌라도와 같이 주를 믿는 제자들의 없는 죄를 찾아서 씌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라도 양심적인 판단으로 누가 법에 저촉되는 일도 아닌 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이 생기면 안되겠다 하고 말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마음속에 들리는 양심의 소리에 아예 모른 척하지 않고 결단을 내려서 아주 단호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복음을 모를 때에는 이렇게 양심의 소리에라도 귀를 기울여야 복음에 대적하지 않는 짓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회 지도자로 세우신 것을 기, 기억하고 그 위치에서 가장 합당한 일을 해야 마땅한 거죠 강파한 사람들은 함부로 평론하고 판단하여 악의적으로 유, 유괴 인도를 받는데 그것은 아주 주의 현재적인 진노를 초래하는 악질적인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혹 자기가 잘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식적인 차원에서 양심과 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현재적인 징벌을 피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물론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회개해야 가장 마땅한 일이 되긴 하지만 말이죠. 갈리오의 이런 행동으로 바울은 유대인의 회방에서 유대인들의 회방에서 잠시 벗어나게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에게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그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함께 하심의 보호하심 함께 하심의 보호 보장에 대한 아주 결과적인 사건.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 그 보장해 주시고 나서 그것의 근거가 이것 이거, 증거가 이거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가 쓰고 있는 거예요. 18장 10절을 우리가 지난 주의 내용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을 보호하는 것은 이성 이 중에 아직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의 몸이 교회에 알서 자라가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 안에서, 언약 안에서. 그래서, 바오를 보호하는 겁니다. 열두 사도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순하게 죽은 사람이 없어요. 물론, 사도 요한은 산순교를 했지만, 나머지들은 뭐, 목 잘리고, 뭐, 그, 톱으로 켜 죽고, 뭐, 거꾸로 달려 죽고, 예. 다 그렇게 죽었어요. 그럼 할 일을 다하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 자로서 죽게 하시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걸 좀 저주라고 생각하면 또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형통하고 보호받는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특별한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 내, 내가 돌봐야 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돌봐야 될 백성들이 있다. 그러니까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보장을 해주신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음, 유대인들이 갈리오를 선동해가지고 막 해코지를 하려고 할때 해코지를 하려고 할때 이렇게. 볼일 없게. 갈리오는 갈리오대로 양심에 따라서 한 거지만, 주님이 그 양심을 자극한 거죠. 예, 하나님의. 그러니까, 사람이 대적하는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기회를 주는데 대적하는 거는 심판받기 위한 거네. 심판받으려고 대적하는 거지. 예. 그성 중에, 주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고 또 그들은 아직 자라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직 바울의할 일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그렇게 그곳에 유대교와 로마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반대가 나타난다면 앞으로 어떻게 사역이 경계될지 알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모든 일들을 고려하셔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유대인들의 고소에 의해 로마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논죄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 갈리오, 아가야 총독인 갈리오에 의해서 이것이 첫 케이스로 논죄가 된다면 기독교인들이 다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첫 케이스에서 이저 총독으로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첫 케이스로 그것이 이제 무마되면서 이제 다른 기독교인들의 활동이 보장이 되는 거죠. 아직 약한 사람들이 있고 저들이 이제 믿음에 굳게 서야 될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보호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그들의 위기로부터 이적으로 구출하실 때가 있으시지만, 우리가 바울, 베, 베드로도 그렇게 어떤 때는 뭐 지진이 터져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막, 그래갖고 이적적으로 나오게도 하시잖아요. 이제 그렇게도 하시지만, 이렇게 일반 섬리로 보호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일반 섬리로 보호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으시는 거죠. 예. 일반적으로도 기독교인들이 해코지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한거예요 일반적으로 권세를 준 자들의 양심 안에 깊이 역사하셔서 그 양심이 타락한 양심으로 발휘되는 일을 막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갈리오는 그런 주님의 역사하심에 대해 알든 모르든 양심적으로 그리고 로마의 법적으로도 어긋나지 않는 일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특별한 케이스예요. 뭐, 예, 주님이 그 백, 저, 저기, 그성 안에 돌볼 <웃음> 백성이 없으시고, 또그 사역자가 사역을 거의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면, 고난받고 죽게도 할수 있죠. 그렇게 해서, 갈리오가 저들을 그그 그 재판 자리에서 내어 보냈는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 그 소송 제기당해 제기단의 대표곡인 회당장 소스네를 때렸습니다. 이 그러니까 소스네를 때린 자들은 실망한 유대인들이라 할수 없습니다. 저들은 대다수가 헬라인이었을 것입니다. 극성스런 유대인들과, 어, 를 따라서 함께 그 재판 자리에 왔던 저들이 그 재판이 기각되자 그 책임을 회당장 소스에네에게 물어서 그렇게 집단 구타를 한 것입니다. 소스에네는 <웃음> 자신이 그리스보의 후임으로 그 회당장에 있게 되었으므로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이 더 커서 그렇게 앞장서서 일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무튼 그 일에 대해 현재적인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소우세네에 대해서 능동적 긍정적으로 보는 또 해석도 있습니다. 소우세네를 이미 회개한 신자로 보고 여기서 소스제네도 고난받았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해석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면, 이내 백성들을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 그 18장 10절 말씀하고 이게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 이 소스제네가 또, 이제 고린도 전서 1장에 나오는 그 소스테네와 동일인물인가 아닌가. 그거 아까 기도할 때에도 그런 어 기도를 올렸는데, 그거에 따라서 또 해석이 또 달라져요. 예. 네. <웃음> 다른 소스테네가 회계하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낼 때, 고린도서 1장에 거기에 이제 바울이 소스테네와 함께 그렇게 그 편지를 보내는게 그렇게 보고 이제 제가 사실 지난번에는 그 후임 소, 소세네가 이제 바울과 함께한 인물라는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소세네가 매를 맞았을 때는 아직 아, 회심전 회심전 에 이제 그, 그리스보의 후임, 회당장으로 뽑혀가지고 유대, 주의자들의 그 소송 제기단의 대표로 와서 그 일을 해서 이제 그게 안 됐으니까 그 대표자를 그 뭐라고 했는데 여기서 모든 여기 17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제네를 잡아. 근데 이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냐? 또 이방인이냐? 그거에 따라서 또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소수제네에 대한 해석이. 아무튼, 갈리오는, 아무튼 여기서는 저는 그 현재적인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 어, 한다고 했습니다. 갈리오는 무리의 그런 행동, 즉 소세네를 수 구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계하지 않았습니다. 정교 분리의 원칙적인 입장에서 자신이 개입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혹자는 갈리오의 이런 태도에 대해 아주 좋지 않게 말하기도 하는데 아무 믿음도 없는 그에게 그렇게까지 신앙의 위치에서나 보일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제좀 말씀드리는 건데 소세네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소세네가 그리스버의 후임으로 회당장으로 있단 자라 하면서 그가 고린도전서 일장에 나오는 소세네가 아닌가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게 완전히 잘못됐다고 정정하는 건 아니고요. 꼭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정정한다는 거예요. 에? 그런 설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그래서 그것이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정확한 근거가 될 만한 것이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제가 정정을 하는 겁니다. 만일 제가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소수세네는 바울과 같은 극적 회심으로 변화되어 기독교 선교를 활동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후에 이후에 회심했거나 아니면 또 다른 소수세네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이본문에그 이제 뭐몇 가지 내용을 우리가 봤는데. 중간중간 교훈도 하긴 했지만 전체적인 교훈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루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이제 주님의 보장 가운데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거하며 사역을 했는데 또 거기서도 유대주의자들이 반발을 해서 정치 권력과,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자 했사옵나이다. 주님께서는 이제 그를 보호하신다는 보장, 또그 곳에 주님의 백성들이 많다는 것으로, 어, 것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해침을 당치 않도록 보호하셨사옵나이다. 어, 갈리오는 그것을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전 빌라도와는 다르게 분명히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그 정치인으로서 자기 행보를 분명히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옵나이다. 제가 불신자라도 이제 권능의 왕국의 지도자로서 그 책무를 함으로써. 일반은 정을 조금, 어, 우리가, 누렸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나이다. 하지만, 이제, 소스세네는, 그, <웃음> 그런 보장을 받지 못하고, 어, 그 일의 주동자로, 음, 세워져서, 이제, 그, 유대인들을 따라온 많은 헬라인들에 의해서, 구타를 당하게 되었나이다. 그것도 일종의 사실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아 심판의 현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사옵나이다. 우리가 이런 면들을 돌아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모를 때라도 이제 함부로 이제 높은 마음을 갖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들. 깨우치게 되고, 또 양심을 거스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우치게 되옵나이다. 모를 때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 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를, 징보를 또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옵나이다. 분명히, 불신자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어 없는데, 신자들이 이제 그 책물을 온전히 하고, 그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취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우리가 얼마나 참 부끄러운 존재인가를 생각하게 되었나이다. 주님은 우리의 작은 일조차도 주님의 일처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 는데 저희가 그런 일조차도 하지 않냐고, 이제, 구원에 대해서는 교리적으로만 처리하고, 교회 아로서 행보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되옵나이다. 정신을 차리고 각성을 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책무를 다해나가는 하나님 말씀과 또 양심의 율법을 좇아서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될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도의 스 이름으로 기도올리 옵나이다. 아멘